공이 떨어져서 떨어진 것보다 뒤로 구는 백스핀. 많은 골퍼들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이지만 과연 그 백스핀이 좋기만한 것일까요? 우리는 더한번 드라이버 비거리의 상승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합니다. 클럽 스피드의 상승, 스위스 팟을 맞추고 스윙 궤도의 변화, 백스핀의 조절. 이번에 캘러웨이 새로 나온 크롬소프트 X LS 볼은. 많은 아마추어들의 고민인 드라이버 비거리의 상승을 조금 더 쉽게 가져다줄 수 있는 볼입니다. 클럽 스피드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장점인 비거리의 상승과 그로 인한 단점인 방향성. 자, 다만 우리가 같은 스피드로 더먼 비거리를 보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훨씬 더 정확한 방향성으로 훨씬 더먼 거리를 훨씬 더 쉽게 보낼 수가 있겠죠. 이번에 캘러웨이 새로 나온 크롬소프트X LS볼은 기존 볼보다 더 커진 라지 소프트 패스트 코어와 하이스피드 듀얼 멘털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다 더 강한 반발력을 공에 가져다줍니다. 그리고 이번 크롬소프트X LS볼에 채택된 더 얇아진 우레탄 커버는 전보다 더 적은 스피드 양을 만들어내어 같은 방향성으로 더 손쉽게 비거리를 늘리게 해줍니다. 지금 보셨던 것처럼 크롬소프트X LS볼은 비슷한 스피드로 훨씬 더 적은 스피드 양을 발생시켜 드라이버비 거리를 훨씬 더 쉽게 상승을 시켜줍니다. 자 그렇다면 웨지샷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볼이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공격적인 때의 공략이 가능해지겠죠. 아이언샷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. 높은 탄도의 임팩트 순간에 캐스팅이 발생한 을 공이지만 이 공은 충분히 제 거리를 나가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눌러쳐야지 멀리 간다고 했던 아이언도 방금 전 임팩트 때 과도한 손목 사용에 의한 로프트를 상승시키는 캐스팅 동작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번 아이언 155m의 거리를 굉장히 손쉽게 보내주었는데요. 기존의 임팩트와 같이 공을 눌러치는 샷을 만들어내도 공은 크게 구르지 않고 떨어진 곳 근처에 멈춰있습니다. 자, 방금 보신 결과처럼 크롬소프트X LS볼은 드라이버의 스핀량을 낮춰주고 아이언의 캐스팅이 들어가는 부분도 커버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비거리 상승을 굉장히 쉽게 가져다주는 볼입니다 또한 웨지의 경우 공이 떨어진 곳 근처에서 바로 멈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홀을 다이렉트로 공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세컨샷과 어프로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크롬소프트 X LS 백스핀이 많은 상급자들만을 위한 볼이 아니라 거리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공이 너무 높게 뜨시는 분들 혹은 지금보다 더먼 비거리를 스윙의 변화나 피지컬의 변화나 어떠한 변화 없이 조금 더 손쉽게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.